안녕하세요 광수TV 성광수입니다 요즘 논현동에 굉장히 단속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강남구청에서 관할하는 일대에 전방위적으로 단속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냐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단속이 나왔을 때는 뭐 여러가지들이 있죠 단속 나오는 부분은 뭐 이제 입간판 이라든가 아니면 옥외간판 뭐 테라스 불법 건축물 아니면 영업위생 자영업자들이 단속당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항상+ 항상 약자니까 왜이 시점에 단속돈이막 대대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이루어질까요? 저희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. 단속 직원들이 왔다 갔는데 여기. 신사동부터 강남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다고 계속 왜이 시점에 단속을 할까요?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예전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선거철 때는 항상 단속이 막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뭐 선거철도 아니고 왜 단속이 갑자기 이렇게 막막 막 들어오지? 그랬더니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보궐선거를 하고 4월달이 아 선거철이구나 아 맞다 선거철이구나 강남구에 제가 들어와서 장사 시작한지 한 이제 7, 8년 돼가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하다보니 여유도 생기고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러니까 옆에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찾아오고 무슨 각종 모임들의 회장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그 모임에 가입을 하라고 그 모임을 가입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들도 설명해주고, 동사무소에 가서 회의도 하고,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는 한 3년 전인가? 처음에는 가입을 했습니다. 뭐 이쪽 저쪽 사장님들 다 끌어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, 뭐 동네 발전시킨다는 그, 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, 알고 왔더니 제가 참석한 모임이 조금 이제 색깔적인 부분이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 모임 내가 참석해도 되나?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임에 항상 가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가져요. 그 모임을 갖고 아니면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요. 근데 제가 돈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 중에 돈돈낸 사람도 한 번도 없어요. 식사비만 해도 거의 한 7, 80만 원씩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들어왔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제 돈도 안 내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식사를 하는 게좀 이상하다. 좀 문제가 있겠다. 한다라고 저는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강남구 쪽에 그런 모임들이 뭐 어르신들 모임 뭐 아니면 뭐 동네 주민모임 아니면 방공 뭐, 뭐 이런 모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임들의 돈은 다 어디에 나왔을까 이 생각을 살짝 좀 들더라고요 그 모임은 뭔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치적 모임에 끼고 싶지도 않고 제가 정치에 관여할 입장도 안 되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빠졌습니다. 지금도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다고는 알고 있습니다. 신현희 구청장이 바뀌고 새로운 민주당 쪽 구청장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민주당 쪽 구청장이 들어왔으면 민주당 쪽 구청장이 민주당 정책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? 민주당 정책은 소상공인 살리자 청년 실업 없애자 자영업자 살리자 이렇게 해서 많이 분자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왜왜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지금 웬만한 가게들 다 망해서 자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님들 예전에 부해서 반 토막 이상 났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왜이 시점에 대대적인 단속을 할까 강남구에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이 지금 1년 전에 발탁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도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힘든 시점에 민주당 정책하고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할까요? 살려 주지도 못할망정 지금 더 죽으라고 계속 단속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저는 대충 의심은 갑니다. 윗대가리가 바뀐다고 밑에가 다 바뀌진 않아요.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고.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떤 생각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 시점은 그리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해도 따라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논현동 먹자 골목에서 바로 건너편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벌써 서민 정책을 위해서 이제 테라스, 뭐, 이런 부분도 뭐 세금 내면 충분히 할수 있게끔 자영업자 충분히 장사할 때 불편함을 얻게끔 나름대로 정책을 지금 잘 펴고 있습니다. 근데 왜, 왜, 왜 이런 시점에 강남구청에서는 단속을 할까요? 의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왜 보궐선거 이 시점에, 왜 강남구청에서는 그것도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단속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까요? 화가 납니다. 왜 항상 자영업자들만 당해야 됩니까? 왜 항상 자영업자들이 타겟이 될까요? 왜 항상 자영업자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? 노련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강남구청 관할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영상에 띄워보자 이렇게 오늘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. 답답하지만 힘이 없네요 자영업자들은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